네, 안녕하세요. 보험트 조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이제 잡코리아에서 저희가 IT 보안 분야의 직업들을 좀 이렇게 찾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포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음, 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모이해킹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또 제가 몸담았던 그런 무이킹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더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주 동안에 저희 새로운 이제 보험 프로젝트 새로운 인원을 이제 무이해킹 인력 뽑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분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저희 회사에 오게 되는 것인데 저도 그 인력을 뽑을 때 어떤 문구들을 넣으면 좋을까? 음, 이렇게 혹할까 그렇죠 작은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소규모 업체에 누군가 와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많은 지원들을 또 감사하게 해줬는데 그 중에서 예,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식사를 하면서 면접 때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물어보기보다는 저희 회사를 막 홍보하듯이, 예, 제가, 예, 홍보하듯이, 어, 이렇게 복지도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들은, 어, 이렇게 연단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업체들의 그런 요건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가 있을지 대충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느낌이 오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모이웨킹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뭐, SK인포, SK 이제 실더스죠. SK 실더스 같은 경우는 안넷, 그 다음에 이글루 스퀴리티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전부터 이렇게 쭉 모이웨킹 컨설턴트로 유지했던 뭐, CQI나, 아니면 A3 스퀴리티나, 아니면은 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모에킹 인력들을 이제 뽑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고 큰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보다 큰 회사에서 모에킹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또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SK 실더스 같은 경우는 안랩 이외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어, 이런 회사가 되게 좋은데 왜 지원을 안 하냐라고 하면은 그 회사가 대체 뭔 회사인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될 건데 조금 아쉬운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도 하는 그런 페이지기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 보안적으로 이런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또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아, 좀 성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자 우선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회사 기준 좀몇개좀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이제 ssr 이라고 하는 음, 회사에서 이렇게 모이킹 인력들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sr 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모이킹 인력들도 저번에 많이 이렇게 어, 있었지만은 사실 보안솔루션 진단 도구로 실무에서는 많이 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여러 지금 현재 기업에서, 어,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인프라 진단 자동 솔루션들을, 어, 개발을 해서 현재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회사인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질환 시큐리티 쪽, 질환지교지잖아요. 예, 네, 질환지교 쪽에 인수가 돼서 이제 현재 그쪽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음, 요건들이 있는가 어요 회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너무나 작성이해요 <웃음> 어, 그래서 어 모이에 킹 같은 경우는 담당으로는 이제 모이에 킹 그다음에 인프라 점검 이제 취약점 진단 뭐 리버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담당 업무들을 좀 기재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간단해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혹 거죠. 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사실 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보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웹하고 이제 모바일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전제 하에 인력들을 이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 보안 솔루션 진단 도구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점검들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모이에킹 인력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프라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서버, 그다음에 이제 보안 장비들, 데이터베이스, 그다 와스 웹 이런 것들을 관리자 권한 입장에서 보안 설정들이 잘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인프라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뭐 수동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배치 파일을 스크립트로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버에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한 결과 값들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 서버 쪽에서 일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SSR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개발했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많은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트윗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천 대그 다음에 몇만 대 정도의 그런 진단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을 설치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몇분 안에 그 결과값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을 되는 것이고요 그 보고서 작성한 거에 대한 결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은 있어요 샘플이요 뭐든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이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었는데 대체 뭘 만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이 제안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들 한번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 있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대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죠. 현대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해킹과, 그 다음에 IoT하고 관련된 것들을 예,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합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회사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듯이 굉장히 큰 회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라고 했을 때는, 예, 3,700명. 야, 1조 5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었거든요. 저 여의도 쪽에 제가 예전에 그 프로젝트 한라 갔을 때도 그렇게 크다 느꼈지않았는데 어, 크죠. 당연히 크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자동차에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동차의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동 그 IoT하고 관련된 그 기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 진단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은 여기는 웹과 모바일 뿐만 아니고 CS 하고 IoT 모니킹 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S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예,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라 그런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어, 주식을 좀 많이 하죠 예, 주식이나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 프로그램 이게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서 웹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서버에 접속이 돼서 통신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들 야말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 관련된 리버싱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요건사항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면 ssr 센터 ssr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버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CS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모예킹, 여구들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이킹 같은 경우나 금융권, 근육권, 금융권에 관련된 거. s r 같은 경우에는 ssr 같은 경우는 금융권들 되게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권과 관련된 그런 보안진단들 보안솔루션 보안솔루션들을 진단하는 예, 그런 모이에 킹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기반의 어떤 디버싱 그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셔야 겁니다 모이에 킹 인력들을 오신다고 해서 이제 웹패킹하고 그. 엠모이 해킹 모바일 해킹만 한다고 해서 물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금융권이나 게임 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들을 얻고 싶다 IoT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리버싱 쪽으로 해주시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이 C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기반들이 많지만은 IoT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는 리눅스 기반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와 관련된 리버싱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대 사항들을 좀 보면은 여기는 우대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정보처리 기사하고 그냥 기사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현대 오토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더 더 디테일하게 써줬죠 물론 이제 우대 사항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어떻게든 이제 서류가 합격이 돼서 면접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는 국내 해킹 대회 수상자들을 좀 많이 뽑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거 이게 다른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뭐리데이스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여러 야후, 뭐 페이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버그 바운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좀더 우대를 해줍니다. 그 버그 바운티로 이제 포상을 받았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참여만 한 것이 아니고 특히 해킹 대회 같은 경우 는 저도 이력서를 보면은 어디 어디 참여, 어디 어디 참여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 사실 해킹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이 이제 목적, 목표이죠. 네, 목표이기 때문에 수상까지 한 경력들이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가산점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경험들을 좀 우대 상으로 합니다. 어, 모이킹할 때 이제 개발을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리버싱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경험들이 있으면은 더욱 좋 좋고요. 그 다음에 어요런것들을 취약점들을 찾고 난 뒤에 개발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개발 경험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게 보안상으로 어떤 것들을 네가 시큐어 코딩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개발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초반에 웹개발자로 있다가 이제 보안 쪽으로 이제 넘어온 사례여가지고 이렇게 웹개발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일했던 것들이 막막 막 떠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곳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이드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국어가 된다면 좋죠. 음, 좋죠. 저희 회사는 뭐 외국어가 쓸 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 경영은 3년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한다면은 3년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한 5년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복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복지는 좋겠죠 복지죠 여기가 복지가 상당히 좋은데 다 해주는 거야 특히 이제 멘사 취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 요거 요거 요거 히스토리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거기다 멘사를 해요 이게 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도 예, 멘사 자격증 얻었더라고요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슐더스.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곳이죠. 그래서 SK슐더스는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SK 실더스 여러분들이 뭐 가지 말해도 가는 곳이죠. <웃음> 제가 말려도 가는 것. 꼭 말린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SK 실더스 루키 가정인데 그리고 SK 실더스만이 모이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왜 자꾸 SK 실더스만 기다리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담당 업무가 뭐냐? <웃음> 음, 다른 것들은 크게 써있진 않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크게 써있진 않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하고 아, 비슷해요. 뭐, 어차피 SSR도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웹모이킹 모바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시나리오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이나 그런 쪽중에서 시나리오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회사의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에 그런 데 가면은 여러 프로젝트 유형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웹패킹을 한다면 웹패킹만 이제 주로 막 온고인식으로 1년 동안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가 많거든요 근데 어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IoT 해킹이나 이제 뭐 여러가지 게임 해킹, 자동차 해킹 이런 여러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큰 회사는 보통 대기업이나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크니까 당연히 인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웹 패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모예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자분이 어떻게, 이제, 기획을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제가 했던 것들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USB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악성 메일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실제 보안 담당자를 뭐 감염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 내부 시나리오를 침투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닝, 그, 증권 여러분들, 그, 어, 직접 가보시면 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 해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해킹들이 혹시 내부 해킹들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많이 정검하는데 이게 이제 시나리오 보이 해킹의 하나의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이제 웹을, 웹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을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는가 진짜 오피스 구간이나 그런 데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니가할수 있냐라고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모이킹을 한번 하다 보면은, 어 많이 배우긴 배우는데, 그 순간만은 어렵다. <웃음> 그래도 좋은 경험이다 예,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 그냥 이모집 공간으로 봤을 때는, 예, <웃음> 그, 별로 그럽어요. 하지만은 많이 지원하죠. 여러분들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나, 정말로 이제 학사나, 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학사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기사, 자격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회사들은, 네, 저렇게 해도 잘 오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NC 소프트인데, 관심 가질까요? 요즘 세대는 NC 소프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NC 소프트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죠. 예, 리니지나 이런 여러, 어, 게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판교 쪽에 가시면 이제 엔 c 소프트 건물 있죠. 이번에 강남 쪽이야. 그쪽에도 새로 또 세운다. 예전에는 이제 강남 쪽에 있었어요. 강남 쪽에 있다가 이제 판교로 옮겼는데 또 이제 강남 어딘가에 좀 세운다고 하는 것이 있고 판교가 어딘가. 잘 보겠습니다. 위치는요. 아무튼 그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판교 쪽에 엔 c 소프트 건물을 보시면은, 어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가고 싶어 하죠. 사실 그 건물만 본다면 정말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회사 업무들을 하는가 라고 했는데 어 예전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SK인 임... s k 실더스 잠깐 전에 S.K.인포섹이 자고 이제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S.K.쉴더스 쪽에 있는 걸좀더 디테일하게 썼다, 음, 디테일하게 썼다는 것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사인 거죠. 그러니까 NC소프트 게 다른 회사를 모예킹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s k 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잖아요. 컨설팅 디자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이제 공공기관이나 다른 타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주요 업체인 것이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서비스에 되어 있는 해외나 이제 국내에 있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해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쪽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지금은 뭐 지금 내부, 내부 이제 인력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모이킹 했을 때는 한층이 다 이제 개발 업 그, 아니, 보안 업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보안 운영, 뭐 내부 보안과, 그 다음에 해외 보안 파트,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 쪽, 회그 아니 그 보안 개발 쪽 이런 팀들이 이렇게 한 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다양한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당연히 이제 그래서 모바일과 게임이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웹은 그렇게 크게 주는 되진 않아요. CS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기 때문에서 그래 게임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거나 그랬을 때 게임은 해본 적이 있냐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가없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어 사실 제 주위를 보더라도 이게 특히 좀 보안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겠는데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제 공부만 한다?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공부만 하는 것은 제가 느끼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게임도 안 하고, 뭐 취미생활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를 간다면 이제 당연히 게임이,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은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 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게임 게 해킹을 잘하는 지금 현재 단어가 게임 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들 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합니다 어, 증권회사 쪽에서도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해킹을 하죠 우리가 증권 금융 쪽에 관련된 뭐 이렇게 트레이닝 시스템 같은 걸 해킹한다 그러면은 평소에 주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취약점을 잘찾아 냅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예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서비스들을 이해를 하면서 흐름대로 가다가 그 중간에 그 기능적인 흐름을 흐름 안에서 뭔가 버그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흐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당연히 이제 게임도 많이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NC소프트에 가기 위해서는요 아니면 넥슨이나 그런 데 가기 위해서는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업무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업무입니다 이 회사는요 게임을 계속 뭐 밤새서 해더라도 이거는 업무예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들 많이 해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이제 보안 개발 쪽팀 같은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업무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 있었던 인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은 굉장히 실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이벤트들이 아니겠죠 악센때 느끼는 이벤트들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게임과 관련된 그 다음 게임 봇도 많이 생성이 맨날 맨날 생성이 되겠고 특히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내그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서버들 프리 서버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드 파머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침투 테스트에 대해서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 팀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응 팀이라 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쪽은 이제 뭐 레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이제 블루 팀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공격들을 했을 때 이제 블루 팀 쪽에서는 로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침해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협업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보안 개발팀에서 액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패치합니다. 진짜 그날 그 제가 모이킹했던 것들은 제 경험으로는 모이킹을 하면 그날 나왔던 것들이 내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뭔가 연계를 해서 이게 침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패치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결과들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보안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픈도구나 그런 것들도 일부 사용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도구에 대한 그런 공격기법이나 아니면 신규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찾아내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많이 있죠 n 시소프트 있고 아이시큐어라고 하는 뭐 업체들도 있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있었어요 SPCG 같은, SPCG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업체가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죠. 9명 정도이고, 벤처기업이죠. 9 명이고, 요 정도 규모이다. 이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써줘야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합니다. 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살짝 도움이 되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떤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죠. 아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죠. 어떤 업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그래서 기업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웹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시나리오 기반이다. 자꾸 시나리오 기반에 대한 모이킹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시나리오 기반 모이킹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제 경험상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컨설팅 업무에 있는 사람들도 할수 있어야겠죠. 할수 있는 얘기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에 여기서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진단 관리인데 이게 바로 인프라 진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프라 진단하면은 앞에서는 뭘까라고 하지만 여기는 좀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뿐만 아니고 그다음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도 같이 합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작은 업체잖아요. 그래서 팀끼리 그냥 팀이 한 팀으로 돼서 원 팀으로 해가지고 예 요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예, 컨설팅적인 그런 인프라 진단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의해킹을 시키면은 이제 모의해킹 진단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업체들도 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어 이런 들이 많이 없으니까 예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시설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까지 들어갑니다. 음... 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원팀입니다. <웃음> 원팀이다. 진짜 원팀이야. 이 정도면은 정말 원팀이죠. 예, 그래서, 어, 컨설팅, 예, 관리적인 거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쪽이나, 예, 그런 것들인데, 좀더 이제 기술적인 분야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희망에서, 예, 뽑는 것이죠. 예, 뽑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경력직, 예,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신입을 뽑는데 이렇게 썼으면은 제가 뭐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브랜디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썼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랜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브랜디 하면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 이쪽 업체에서도 보안 담당자를 뽑을까? 라고 했죠 당연히 요즘 뽑죠 그래서 규모로 봤더니 상당히 커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약한 1,250명 중소기업이죠 이정도면 크죠 그래서 350명 정도의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회사를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 서비스,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이나 그런 것도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안 담당자를 이제 뽑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웹 서비스예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작업 자격 그 자격 요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자들을 이제 뽑고 있는 겁니다. 업무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안 담당자를 뽑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모이킹의 수행이나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모이킹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시킵니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같이 또 모이킹을 할수 있으면은, 알아야 자요 우선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행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보 시스템, 당연히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진단들을, 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제 진단도 하는 겁니다. 보안 담당자의 그냥 일반적인 업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전보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능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게 이제 오픈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이 되기 전에 이 중간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오픈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픈 전 보안성 검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성 검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성 검토를 할 때는 이제 모이킹 관점에서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런 데는 보안성 검토 인원들을 당일 예, 뽑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혼자 할수 있냐라고 했지만 은 예, 혼자 할수 있습니다 왜그러면 5년 이상 예, 5년 이상 여기 보시면 은 5년 정도 이상의 인원들을 뽑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잠깐 봤는데 어디서 봤지 5년 이상렇죠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장급 이게 중소개혁 같은 경우에나 그런 데서는 이제 막 과장급이 된 분들이고 솔직히 5년 동안 모이에킹 컨설팅을 했다면 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안 담당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고 정적 분석들을 수행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안 솔루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톡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보안 솔루션들을 좀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5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반 또 시나리오 기반 나왔죠 예, 계속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거. AWS 기반 이외에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앱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들이 돌아가야 보통 이제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는그는데 컨테이너 환경들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오케스트레이 형식들이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들을 당연히 좀 많이 쓰고 있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5년차 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에킹 신입으로 가더라도 이런 업체들의 모이에킹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아니고 이 브랜디라고 하는 업체에 내가 모이에킹 컨설팅을 SK실더스에 가가지고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더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뭔가 앱들이 올라갔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서버리스 환경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API 서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모바일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객 킹을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이 환경들을 취약한 환경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제작도 하고 교육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개발자 대상으로 이제 시큐코딩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거죠 운영자 대상이나 개발자 대상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은 새로운 프로젝트 인원들에 대한 외주업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교육들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여러분들이 모의회 5년 동안 했다면요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매일 매일 그냥 뭐 개발자들은 계속 교육들을 했으니까요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팀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위에 있는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아마 익혔을 거라 어느정도 예, 정말로 잘 했다면 은 어느정도 익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을 서로 해야 하는 것이죠 가가지고 맨날 싸울 순 없잖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보유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모이에 킹을 이전 컨설턴트들을 한 5년 정도 했던 분들이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요 업무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 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 모이에 킹 컨설팅 업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쪽으로 할그 간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 정말로 이제 조금 어, 우리가 어디 쪽이었지? 이 쪽이니까 <웃음> 인터브레스. 제 마지막으로 아 인터브레스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음, 그렇게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20명 정도 되는데, 어, 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뽑는 것, 안 뽑나? 안 뽑는 것. 즉시 지원이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위쪽에 내용들을 보시면 상세 내용, 이거 <웃음> 요 빨리 요 영상을 보신 분, 혹시 관련된 분들이 좀 보시면은 빨리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내용이 없어요. 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백지 수표, <웃음> 백지 수표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야,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좀 어, 쓰다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복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웹앱 진단, 소스 개발, 보안솔루션 개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직종들을 잡코리아에서 좀 봐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회사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께 여러분들 한번 찾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기반으로 앞으로 공부할 방향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